안녕하십니까. 아,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제 중 여성참여활성화과제에 대해서 과제 공고문을 보면서 요약해서 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성전용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가 시행된지가 3년차 돼갑니다. 1년차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신청지원자수가 상당히 적었고 상대적으로 초기에 신청한 부분은 거의 다 자금을 지원받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전원과제 의 지원금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경력단절된 여성 또는 여성 c e 7년차 이상 넘어가면 안됩니다. 7년차 미만 법인으로서 여성 CEO라는 어, 과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그 부분을 보면서 어, 안내를 드리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업 목적은 성장 잠재력을 보면 창업 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정부 출연금은 성천용 활성화 과제는 최대 1년 개발 과제에 1억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부담금, 주관 기업 부담금은 정부 출연금의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 1억을 지원해 주면 은이 자체가 아, 80%입니다. 그럼 20%는 주간기에 부담하겠죠. 그렇다면 어바 드란 총사 개발비의 볼륨은 아, 1억 2천 으로 된다고 계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 납부가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은 1년 개발 과제를 정부로부터 1억 지원 받아 가지고 개발된 제품이 2년차 3년차 4년차 3개월간 매출이 나왔을 때 조합한 3배수가 되겠죠. 3억 정도 나오면 성공 과제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매출 나온 이 이익 중에서 1억에 대한 10% 그러니까 천만원아 3년차부터 4년간 분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제도도 있고 아니면 일시납부했을 경우에는 40% 할인 혜택 아니, 간면 혜택도 있죠. 이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고 이것은 이제 여성과제 유형별 신청 자격인데요. 이거는 아주 공강보시면 알겠지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은 여성 창업기업 경력단절 여성 채용 창업기업 예비 창업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 1인 이상 정규직 해당되고 아 R&D 과정 수행 조건 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 창업기업 경력 단절 여성을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창업기업 네, 예비 창업팀은 창업팀의 50% 이상이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부 보고서는을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뭐 크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웃음> 아, 지원 제외되는 부, 부분이 있습니다. 주간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까 세가지 의견상이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목적, 공고내역, 세부전략 분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키개발또는 키지원 요구, 과제가 키지원됐던 과제입니다. 그건 중국지원은 안됩니다. 신청과제가 키개발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에 키지원된 과제는 유사한 경우도 지원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 납부 및 어, 주간기업의 대표자로서 의무 사항을 분해행 경우도 어, 지원이 안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누누이 과제별로 말씀드리지만 은 대표자 신용불량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 그 다음에 부채비를 1000% 넘는 경우는 어느 과제든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어 지원 조건으로서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과 기획지원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R&D 바우처라 하면요. 쿠폰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해 주시면 되고요. 바우처 제도의 설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있어 연구 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또는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 한도입니다. 구분되죠. 총 사업비 연금 20%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본 과제의 접수 기간은 매년 3네네네네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여성 전용 과제가 같이 포함돼서 공고가 나는데요. 1년에 세번네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00억 예산을 가지고 1억씩 지원 지금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은 어 지원과제 선정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지원 과제에 대한 선정 평가 기준은 사업공부에 따른 신청 접수,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대면 평가, 정부 전달 이 체결입니다. 그래서 대면 평가장에서 여성 CEO 분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 분들이 프리젠테이션, PPT 자료를 가지고 대면 평가를 해 보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장이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좀말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고 기술 개발 내용만 좋다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가장 아, 받기 쉬운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제가 사업계획서 작성의 분량인데요. 뭐한 40에서 50페이지 나갑니다. 근데 여성참여 활성화 과제는 15페이지 내외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사업계획 작성의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업 기업과제로 서디딤돌 창업과제, 여성 창업 활성화과제 포함인데 아, 두개두개 두개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개만 습은 신청 불가하고 한개 신청한 신청한 기업일 경우 하나 더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두개 정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R&D 졸업제에 해당돼서 이 건의 과제를 네건 정도 받았다, 사 회를 초과해서 받았다면은 이 과제 접수는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어, 혁신 기술 개발 과제, 그쪽으로 오르 목자리 과제를 신청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드릴 말씀으로는 과제 공고문 중 중요한 사항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구매족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는 여성 CEO로서 반드시 신청해야 될과제로 판단합니다. 어, 중소기업의 이윤을 5%로 봤을 때 어, 100억 매출을 넣어야 5억 벌지 습니까 20억 매출과 맞먹는 경우에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자금을 스타트로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 큰 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소년과제 1억 지원받아서 성공과제를 판명하면서 좋은 제품을 수출을 하신다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해외수요처까지 5억짜리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수출기업 기술개발과제 수출초보기업으로서 4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소년과제를 플랫폼으로 스타트하셔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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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탈락을 하고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미국와 가지고 그 제품 가지고 연 3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 평가의 기준이 과연 어디 있냐 그러나 정부 과제는 정, 아, 정형화된 포맷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잣대가 딱 있기 때문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R&D 과제를 진행하면서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좋은 제품을 개보라, 개발하고자 하는 어, 그런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제안한 제품에 대해서 기술 내용에 대해서 어,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어, 전자 같은 그런 사례가 어,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죠. 하여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 여성참여과제 어, 여성 경쟁률 3대1 넘어가고 4대1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신청하십시오. 시도하지 않으면 확률은 제로 아닙니까. 가장 무난한 자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 이 여성참여 활성화 과제를 신청으로 국책과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큰 자금 받아내셔서 수출 증대는 물론이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를 하셔서 어, 고용 창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과제는 <웃음> 어, 혁신기술개발과제 어, 조건도 타이트하고 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은이 과제에 대해서 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